남자친구와 밥을 먹고 있는 해리 그런데 표정이 뭔가 고민 가득한 얼굴이네요 아, 음. 근데 자기는 왜안 먹어? 너 많이 먹어 나 요즘 입맛이 별로 없어 아 그래? 그럼 이거 새우 안 먹겠네? <웃음> 내가 먹는다 먹어 음. 음. 어. 눈치 1도 없는 남자 친구 음... 나 이제 가봐 오늘 저녁일 있다고 그랬잖아 내가 알아 일어나자 밥만 먹고 어디론가 황급히 가는 아. 남자 친구네요 아. 사실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상황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걸 눈치챈 해리는 그녀를 찾아갑니다. 그녀의 이름은 수아. 우수아씨 맞죠? 네? 네. 선당을 날리는 해리. 뭐예요? 이윤이라고 알죠? 허, 혼이요? 저 남자친구인데요? 뭐? 남자친구? 무슨 오해가 있을 거예요 오해? 걔 나랑 사귄지 7년 됐어 네 저는 이제 사귄지 두달 됐어요 걔랑 나랑 사귀는 거 몰랐어? 네, 몰랐어요. 사실을 안수하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소리가... 반복.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잘못했어요. 뭐야? <웃음> 네가 뭘 잘못해? 너도 몰랐다면서 요아 됐어 그래도 수아씨가 좋으면 아 맘대로 해요 해리를 붙잡는 수아 저기 이렇게 두 사람은 한잔하러 왔는데 술이 약한 수아는 잠에 빠져버렸네요.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수아가 들어오고 같이 나면 어떡해요? 가방이랑 다 안에 있는데 <웃음>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? 앞으로 다시 보지 마요, 우리. 그런데 갑자기 에리에게 폭포를 하는 수아 여보세요 혜리언니 네 어제 집에 잘 들어갔어요? 그냥 걱정돼서 저기 밤에 잠깐 시간 괜찮아요 언니? 안돼요? 아니 그게... 저는 아무 때나 괜찮은데 제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<웃음> 혜리는 수아의 전화를 받고 좋아하는 걸까요? 아님 싫어하는 몸부림일까요? <웃음> 야 딴다 말라 그냥 좋아하는 몸부림이었네요 이렇게 갑자기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두 사람 수아야 응? 그냥 우리 그냥 그냥 뭐요 언니? 나 여자 좋아한다고 다 소문내고 말하고 다니고 그럴까요? 그런 거 너만 괜찮으면 난 상관없어 나한테만 다 미루지 말고요 언니 저 흔히 가서 준 거야? 언니 어떻게 알았어요? 역시 오래 사귀면 취향 이런 게다 보이나 보다 걔가 요즘 선물 많이 해? 이것저것 다들 여자친구한테 해주는 정도예요 야, 걔가 네가 얼마나 예쁘면 그러겠냐? 걔 원래 그런 애 아니야 언니,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. 나못 믿어요? 후니가 너 많이 좋아해. 알지? 저도 후이 오빠 좋아해요.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? 내가 언니를 사랑하는데. 그럼, 우리 빨리 헤어지자 언니 질투하는 거 너무 귀여운 거 알아요? <웃음> 말 꺼낸 김에 바로 남자친구에게 폭탄 고백을 하는 혜리 미안해 해리야 내가 진짜 사랑해 내가 다음날 술 깨는 약을 사러 온두 사람 그런데 지나가던 수아가 두 사람을 발견하네요 신 테스트기도 주세요 뭐? 야! 너 따라와 해리야! 해리야 내가 다 설명할게 뭐? 아니 아니, 그러니까 있잖아 내, 내가, 내가 누르면서 꾸르... 야! 따라오지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전 남자친구 수줍어하는 해리가 마냥 귀엽기만한 수아. 해리 집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. 그런데